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그 중에서 공차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위치 공차 그러니까 포지셔널 탈러런스의 예를 가지고 공차라는게 도대체 무엇이고 저 왼쪽 과 오른쪽 그러니까 cdnt 방식하고 gdnt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버츄얼 컨디션 뭐 실효조건 그리고 버츄얼 사이즈 실효치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가지는지 어, 그리고 카티아에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론적으로만 제뭐이 보는 게 아니고요 카티아에서 실제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면서 음, 공차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왼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오른쪽 방식이에요 좀 치워놓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도면을 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칭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가로 50, 세로 50, 정사각형 판 위에 지름 1 0짜리 구멍을 뚫어달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구멍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구멍의정 위치에 정 사이즈로 가공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25, 25 지름 10짜리 그렇죠? 치수를 가공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공차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공차를 기입해 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방식은 시 d n 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c 디 o 이 d i n a t e d i m 방식이에요. 시 d n t 방식인데,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시 한번 해독해 볼까요? 그러면 이 홀이 정확한 위치에 가공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죠. 하나는 사이즈 정보, 하나는 위치 정보. 그렇죠? 모든 형상은 정확한 위치에 가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가지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사이즈 정보, 위치 정보예요. 자, 사이즈 관련된 거는 자, 이 구멍에 구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멍이라고 가정하죠. 이구멍의 직경은 10, 이게 바로 사이즈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10.0000 10 짜리 가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차 값을 준거예요 사이즈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이 구멍은 제일 작을 때는 직경 9 제일 클 때는 직경 11 그러니까 지름 9 에서 지름 11 짜리 구멍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 밑면 왼쪽 면에서부터 진위치 20 25 25 위치 25 위치 에 뚫을 수 없으니까 위치 공차 값을 이렇게 준거예요 잘 줬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는 왼쪽에서부터 25, 밑면에서부터 25 올라가고, 이 구멍의 위치 공차는 지니칭, 인 o n t r u e position 에서부터 방향 1 안에 존재해달라고 이렇게 도면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부터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름 2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2입니다. 지름, 어, 지름이 2고 반지름 1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지름 1자리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겠죠. 수평거리든, 수직거리든, 사선거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1자리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이 홀의 센터, 홀의 중심점은, 바상의 원, 바상의 지름 2, 반지름 1짜리 원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요 직사각형 안에 이 홀의 중심점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래요. 그렇죠? <웃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25 플러스 1이니까 26이 되겠죠. 그니까 2점하고 2점하고의 거리는 26이 될 거고 그러면 25 빼기 1이니까 24죠. 그럼 요 점하고 요점 사이 거리는 24가 될 겁니다. 아, 제가 네, 다시 한번 해보자요 점하고 요 점의 거리는 24가 될 겁니다. 이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 24부터 2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왼쪽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24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6이 될 겁니다. 해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그, 이게 공차역, 다시 말하면, 이 홀의 중심점이 존재하는 가상 영역, 공차역, 합격 범위. 그렇죠? 양품의 범위가 뭐가 됩니까? 양, 어, 센터의 양품 위치가, 어, 사각형 형태로 존재해버리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경2 반지름 1 이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수평거리던 사선거리던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 제가 서클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 이미 위치 가장 멀리 있는 위치 탁 찍고요 그리고 구멍은 9 s 부터11 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거 직경 9짜리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리값을 한번 측정해 보죠 사선거리를 해서 원래 진 위치 있죠? 25, 25 위치에서 이 홀의 센터까지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죠. 센터까지 거리를 측정하면 이게 1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1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1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반지름 1, 주면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각형 범위 형태로 해서 공차역을 잡아버렸으니까 당연히 1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 개념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카티아에서 한번 패턴으로 한번 구현해 보면서 어,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카티아로 넘어가세요 실제로 구현된 예제는 이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파트로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음 cdnt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하고 세팅이 안 맞으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둘의 옵션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 파라메트릭 모델링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 변수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 할 거니까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기 위한 기본 세팅값만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파라미터 오셔 가지고 요거 두개 체크 하시고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Knowledge 로 오셔가지고 요거 체크하시고 카티 한번 껐다 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매체 기능도요.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제너럴 요거 두가지 체크하시고 디스플레이에서 요거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다큐먼트 체크하시고요. 프로덕트에서 여기 아마 노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리어 하셔 가지고 예스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은데 요는 이제 카티아 날리지 웨어 동영상 강의를 구입하셔 가지고 이 날리지 웨어에 있어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흥미진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인서트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저는 GSD 워크벤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로제로 지점에 포인트 하나 추가하고 모양하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XY 평면에다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를 살짝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항상 요 뷰를 이제 기억을 시켜 놓을까요? 요거 누르셔 가지고 XY 평면 네. 아참 애드하고 XY 평면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 뒤틀렸다가 요거 더블클릭하면 요 위치로 들어오겠죠 자그 다음이요 자, 자 cdnt 방식이라고 좌표계라고 할까요 좌표계방식으로 한번 공차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그,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스케치, 포지션 스케치 하셔가지 이면 잡부형 들어와서, 사각형, 이렇게 잡죠? 시스로, 여기, 저 가로 50으로 했죠? 그리고 세로 50으로 했습니다. 자, 요렇게, 가상의 판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스케치 일의선 두께는 한3 정도로 하죠?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이죠, 홀. 네. 자, 아, 여기다가는 홀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어, 조금만 사각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 아까 얼마짜리였죠? 2짜리였죠? 그러니까요.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도 2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평면원 잠시 하이드 해버리죠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2짜리 이렇게 보죠 자 스케치 이것도 좀선두기를 조금 바꿔 놓겠습니다 보 주황색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예 이렇게 보죠 이렇게는 조금 가늘게요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힘듭니다 <웃음> 실제로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설, 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그 다음에 인서트 GS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CDNT 안에다 집어넣죠 예 찍고 아니면 자식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폴더이름은 GS 이름은요. 리절트 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추가하죠. 예 찍고 아니요. 리절트 뭐 서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스트 다시 한번요. 아니요. 여기다 넣은 어 맥시멈 서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서클 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빠져나왔죠? 네, 끌어다 가도록 하면 되죠 자어 미니멈 이라고 하기보다는 요 요거는 이제 그냥 버추얼 컨디션 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추얼 컨디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네. 하죠 여기 좀 거슬리는데요 <웃음> 두께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 s d 몇개 만들었어요. 어, 지금부터 작업할 날리지 음, 패턴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GS를 몇개 만든 것 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패턴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보죠. 자, 일단 먼저 저장할까요? 세이브 저장하고요. 스타트 날리지 프로덕트 날리지 템플릿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create knowledge 패턴 인데 자고전에 바깥쪽에 변수 두 가지만 만들겠습니다 자 fx 누르셔 가지고요 요거는 체크 하셔야지 지저분한거 안보일겁니다 자 먼저 점의 개수 그니까 러인텔 타입으로 하셔 가지고 누르시고 자 포인트 카운트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로 하죠 네. 그 다음에 어서클의 직경이 나올까요 랭스를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서클, 다이아미터, 여기서 다이아미터라는 것은 10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지름 10짜리 있잖아요. 네, 그릴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 파라미터 생기고 두 개의 변수가 정의된 게 보이시죠? 음. 자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에 들어오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코드 짜는 겁니다. 코딩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 없는 아주 막강한 기능입니다. 자, 한번 표정 자, 먼저 리스트 하기 전에요. 자, 변수 몇 가지만 선언할까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레이라는 예약을 쓰고, 변수 이름 쓰고, 괄호 안에 타입을 씁니다. 자, 인테저 정수 타입이에요. 개수 1, 2, 3, 4 이런 거를 저장할 k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자, Let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Integer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LetMyPoint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얘는 Point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MyCircle, 여기는 Circle 타입. 다시 말하 원을 담을 변수라고 음, 그러니까 선을한 겁니다. 제가. 레슨 예약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요. 구분하셔가지고 한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뭐 원의 중심점 센터점을 담을 변수 두 개만 선할까요? 그러니까 포인트 언더바 x 포인트는 이제 리얼로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언더바 y 하고 리얼로 하죠. 어, 왜 실수일까? 포인트 x y. 거리니까 랭스 타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 그분이 이제 코드 부분에서 구현해 줄 겁니다. 왜 그런지 좀다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좀 이쯤 오면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웃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인트하고 서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담을 배열 다시 말 리스트를 add 누르셔 가지고 추가하죠 자 my point list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만 담을 거고요 또 add my circle list 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이름은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을 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이제, 포인트, 요 포인트의 개수만큼 점을 찍고,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죠? 렇요 지름 10자리를 위한 원의 중심이 20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짠, 그, 그런 건아니고요 야, 이건 좀, 설명을 좀더간다음보자 자, 그래서 K는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K, while, 어딜까지, 포인트의 개수만큼, 그 내부적으로 폼은 20바퀴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는 거 거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포인트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드 도면을 본다 그러면, 요, 가상의 사각형 있잖아요. 원배죠 뭐 네, 가상의 사각형. 요 안에 와 Y드잖아요. 요 안에. 그럼 요 지금 가로 값이 얼마입니까? 2죠. 세로 값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카티아에서 원점에서부터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상의 2짜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랜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랜드 함수예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랜드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난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난수값이요 거기다가 2mm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0일 때는 0이 될 거고 그걸로 가지고 1일 때는 결국 2mm가 되겠죠 결국은 이 값은 0부터 2mm 결국은 그렇죠 0부터 2mm 여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왼쪽으로 1만큼 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도 1만큼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x좌표는 좌우 개념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빼기 1mm 해준 겁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부터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랜드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고 거기다가 2mm를 곱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0부터 2mm 사이의 값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빼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1, 1mm에서 결국은 플러스 1mm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 처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에서부터 1 사이 의 x 좌표가 임의적으로 임의 위치에 생성되게끔 해 준겁니다 자대죠자 포인트 y 라고 할까요 포인트 언더바 y 어, 그렇게 보면 여기를 굳이 리얼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리얼로 해야 되나 자, <웃음> 헷갈리네 자 이번에 랜드로 하겠습니다 안되면 또뭐 랭스를 바꾸자 2mm 빼기 1mm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포인트 xy 는저 사각형 안에 이미 위치에 생성이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카운트 카운트는 음, 개수죠 음, 카운트 카운트 처음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리스트 안에 포인트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0이잖아요. 0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예 더블클릭한 다음에 점 사이즈라는 함수를 해주면 그렇죠. 여기 0이에요. 0값을 요 카운트 변수에 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넌이란 개념은 같다는 뜻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담겠다는 얘기예요. 대입할당의 개념이죠. 자 그럼 카운터는 현재 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MyPoint라는 변수에다가는, 이건 함수 이름이에요. 엑셀 함수처럼.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ModifyData.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 타입으로 그리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포인트는 여기다가, r e s u l t p o i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요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뜻이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링을 붙여있죠 카운트 0이니까, 지금, 1씩, 증가되게끔. 그러면,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쭉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 포인트. 이걸 실제로, 이제, 포인트 함수면 되고는, 이것도 포인트 함수예요이 포인트 생성자입니다. 어, 뭐 포인트 생성자란 게 뭐지? 여기 포인트 눌러보시면, 어, 있죠, 어, 있죠? 포인트 눌러보시면 포인트 생성자 여러가지 종류의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가 이용하는 겁니다. x좌표, y좌표, z좌표. 제가 왜 처음에 x, y 평면에 잡은지 아시겠죠? z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포인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x좌표 값은 이 포인트 x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포인트 y 에 가질 거고, 0미리 주면 가상의 이 사각형 범위 안에, 뭐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미 위치에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뭐 굳이 리얼 타입을 할 필요 없겠네요. 포인트 X는 거리 값이니까 랭스 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랭스 타입을 하죠. 이거 겨 값이 어차피 랭스지않습니까 랭스 타입으로 맞추겠습니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20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이름을 주는 거죠. My p o i n t n a m e 이먼요거는 그냥 문자열 값입니다. My Point. 뭐 언더바 할까요 음. 그 다음에 플러스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투스트링이랑 선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카운트가 처음에 0이었죠? 음. 0 이었죠 0이잖아요 이0 0이0인데 여기 와서 이제 1이 된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선 내부적인 1이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카운트 플러스 1 해가지고 1을 붙여줄겁니다 그러면 새로 여기 포인트가 20개 생길건데 그 내부적으로 이름이 mypoint-1 두 번째는 MyPoint, 언더바 2. 세 번째는 MyPoint, 언더바 3.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각각 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색깔도 좀 줘볼까요? MyPoint.Color는, 여기서는, 자, 파란색으로 해보자. 블루라고 주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생성된 거예요. 포인트 생성.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라는 것은, 무슨 포인트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지름 10자리, 뭐, 뭐, 지름 9에서부터 지름 11, 그죠 이 가상의 원의 중심이 이 사각형 안에 원의 중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점이 얘로로로로로로로로 <므� país> 해서 숨을개 이게 내부적으로 생성될 거란 얘기입니다 뭔 말이야 <웃음>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보자 일단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요 OK yes 했는데 여기서 에러 났어요 자 여기서 에러 나면 좀 곤란한데 음 자 뭐가, 아, 여기가 문제네요 k 여기에 빠졌네요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좀 확대해서 보죠 실제 포인트가 요 내부에만 20개가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지 어안 만들어졌는데 마우스 오른쪽 패턴을 실행할 때는 익스큐트 하시면 됩니다 포로로 하면 이렇게 20개 생성되는 거예요 맞죠한 100개 한 만들어 볼까요 더블클릭 100개 한 다음에 이 사각형 범위를 벗어날까요? 절대 안 벗어납니다. Execute, 롱 이게, 그렇죠? 그럼 거리를 측정해 보면 사실은 이 가상의 원, 다시 어, 여기서 나오면 되죠. 자, GSD로 넘어왔어요. Circle 하나 그려보죠. Center, Center는 여기에 되겠죠. 그다음에 Support XY 평면이 될 거고 반지름 1 정원으로 해서 OK하면. 요 범위 안에 있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리값이 1이니까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여기는 1. 결국은 직경이 2고, 반지름이 1, 가상의 1. 요 거리값이, 사선거리도 1이죠. 근데 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1을 벗어나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현해버리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예, 원을 그려봐야 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자 하는 원은 이흰원 있죠? 이것처럼, 예, 포인트, 예, 중심점을 20개 만들었으니까 그 중심점을 이용해서, 중심점은 이 가상의 사각형 안에 들어, 다 들어있어요. 원들을 한번 또 주르륵 그려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세요. 좀 이어서 가보죠. 어, 이제 마이 스크리죠? 예, 위에서, 자, 마이 포인트. 만들었으니까 마이스 마이스클 하시고요 자 템플릿을 만들어겠죠 create or modify datum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서클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여기다가 요 result circle 이라는 폴더 안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요 리스트에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숫자는 하나 일증가시켜 주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이서클 어 서클을 생성하는 함수 한번 볼까요 서클 생성자 뭐가 있죠 어 c 니까요 서클 굉장히 많죠 저는 첫 번째 거 쓰겠습니다 서클인데 센터 그 그러니까 중심점 하고 반지름 그렇죠 그걸 쓸 겁니다 이거 뭐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들어옵니다 앞에서부터 한칸한 한 칸씩 만들어 줘야 돼요 자첫 번째 중심점 있잖아요 중심점 어디에 누워 가지고 있죠 마이포인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포인트라고 써주면 되고 자 두번째 컵 음, 마시고 한칸띄어도 되고 안띄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실제로 만들어질 서포트 서포트 다시 말하면 평면을 말아야죠 여기서는 XY 평면 더블클릭 자그 다음 칸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어느 위치에 그, 그렇게 만들어진 서클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저는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더블클릭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줘야겠습니까 음 생성자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서포트 잡고 어, 레이더스를 잡아야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걸 잘못 썼네요 아이, 다 지워버리고 직접 쓰겠습니다 반지름 이잖아요 반지름 레이더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서클의 지름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0으로 잡혀 있잖아요 10 그렇죠 네 서클의 지름이 10인 진원이고 실제로 이 서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9에서부터 11까지의 임의의 원이 그려지는 거죠. 뭐 9가 될 수도 있고 9.1이 될 수도 있고 뭐그렇 10.5가 될 수도 있고 10.05가 될 수도 있고 막 9부터 11 사이의 임의의 크기 를 임의의 어떤 직경을 가지는 원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난수를 써야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 좀 가로를 써볼까요? 서클, 다이아미터, 더블클릭 여기 10이죠 여기다 1 빼면 얼마 됩니까? 이제 9미래가 되는거죠 제일 작은 원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랜드 함수는 0터 1사이 값을 가지고 곱하기 2미래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9에서 제일 큰게 2잖아요 난수 랜드는 0터 1사이인데 굳이 1이 나왔다 그러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럼 9 더하기 2하면 11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아예 랜드가 0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곱하기 2 해봤자 0이잖아요. 그러면 1 0기 1이니까 결국 9가 되는 거죠. 그럼 9부터 11 사이에 임미의 크기의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어렵나요?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웃음> 자, 그 다음에 리미트라 나와 있는데, 리미트는 그냥 0으로 주겠습니다. 자, 영 주시고요. 가. 정원을 그리니까 0도부터 360도까지 0° degree, 360° degree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들어졌으니까 my_circ .name 에다가 는 똑같이 my_circ 언더바 쌍따 붙이고요. 더하기 뭐투 스트링 하고 카운트 플러스 1 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마이사클의 점 칼라 칼라는 얼마요? 뭐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괄 안에 다시 보냈어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요 요, 요 100개를 해놓으면 너무 많으니까요 자, 20개를 바꾸겠습니다 더블클릭 20개 자 20개 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그 얘를 이제 중심을, 해가 중심점로 해서, 해서 2 0개 원이 그려질 겁니다. 지금 원이 안 그려져 있죠? 자, 달팽이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클릭, 익스큐트 해 보겠습니다. 뽀로로 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맘에, 포인트는 여기에 쭉 모여 있는 거예요. 마이 포인트 1, 2, 3, 2, 있고요. 서클도 마이 서클 쭉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어, 포인트는 놔두고, 서클은, 어, 선 종류를 점, 점, 선으로 바꿀까요? 흰색으로. 한 바꿔 놓고 보자 아이고 서클이 흰색으로 안 바뀌네요 자 그러면 흰색으로 안 바뀌네요 자, 아 잠깐, 제가 검정색으로 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아 화이트 화이트 T. 네. T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 익스큐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어, 요 부분은 이요 파란 점을 찍는 코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 파란 점을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요. 좀 복잡합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 있다는 얘기냐 뭐죠? 뭐가 문제 있을까요 코드 상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gst로 넘어 와 주고요 요거는 살짝 닫놓죠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xy 평면에다가 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로 그리죠 어, 그냥 맥시멈서클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음, 자 그러면 XY평면 잡고요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스케치에서 그리는 게 나을까요? 바깥쪽에서 그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 스케치에서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서 자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이랑 탄젠트 구설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경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본다면 약 7.253이 되는 거죠. 7.253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접할 만한 원 단젠트 할까요? 얘는 얼마쯤 되죠? 이게 12.65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은 이거 수행할 때마다 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구멍이 가장 작을 때, 다시 말하면, mmc일 때, mmc, mmc일 때, 그러니까 재질이 제일 많이 남은 상태, 그러니까 구멍이 제일 작게 가공된 상태, mmc일 때이 직경은 7.253입니다. 그리고 lmc일 때, 다시 말하면, 구멍이 가장 크게 가공되고, 주위에 재질이 가장 적게 남았을 때, 그걸 LMC라고 그러죠. 자, LMS인가요? LMC인가? 헷갈리네. LMC, LMS. 자, 어, 그런 상태일 때는 이 구멍의 직경이 12.652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원래.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름1 0에 플러스 마이너스 일자를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게 틀린 걸까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어, 해달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구멍이 제일 작은 경우, 구멍이 제일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멍이 제일 작은 경우에는 진짜 25, 25 진위치에 있으면서 직경이 9짜리가 되겠죠? 자, 그럼 9짜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서요, 지름이 9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9,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되죠? 자, 원의 중심이 이 꼭지점에 있는 거죠.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꼭점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대충 그려놓고요. 이 중심이 요 끝점, 사각형, 정사각형, 네. 꼭지. 끝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름이 11일짜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으면서 지름이 10일 수도 있어요. 부분도 한번 구석을 잡아보죠. 11. 그렇죠? 여기 설 수도 있고, 여기 설 수도 있고, 여기 설 수도 있고, 여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놔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같이 해놓고 두 사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분홍색으로 한번 바꿔 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죠 저장해 놓을요 헷갈리니까 자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보통 요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요렇게 표현하는데 자 요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덴티 방식입니다 g 오메 m e t r i c a l Dimensioning a n 기공차죠 25, 25는 기본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Basic d i 항상 진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치수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기본치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치수 가되경는공차에 진위치, 어, 기본치수라는 념지만 공차를 표현하기 위한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 치수에나 이렇게 사각형 치시면 안됩니다 Basic d i m 에요 자 그리고 어, 여기 구멍에 사이즈 공차는 아니, 사이즈 치수는 1 0이고요 사이즈 정보는 10이죠 그리고 어, 사이즈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말해 구멍은 직경 9에서 직경 11짜리 구멍이 되는 거죠 이 구멍에다가 이제 기형공차를 붙인 겁니다 이 기하공차의 의미 한번 보죠 앞에 있는 것은 위치공차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이 공차역의 크기 공차역의 형태는 직경 1 결국은 반지름 0 5죠 그리고 결국은 공차역의 형태가 원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AB는 데이터함이죠. 어, 데이터함 제가 뺐네요. 여기다 데이터함 이렇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함 기입해 놓을까요? 그래가지고 음, 데이터함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니어. 자, 리얼리스트 여기 찍고요 이렇게 기입을 하죠 좀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신경 끄겠습니다 <웃음> 여기를 A로 보겠습니다 데이터메 여기를 데이터 b 라고 하죠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데이터메이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어, 데이터메이는 것은 이면 자체가 데이터메이란 은 아니죠 그래서 이 면을 데이터 시뮬레이터에 갖다 댔을 때 생성된 데이터화된 고그 면이 바로 데이터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면 자체가 데이터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정반에 갖다 댔을 때이면 이 자체가 이렇게 잠깐 선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반에 갖다 댔을 때, 맞죠? 그러니까 아주 평평한 면에 갖다 댔을 때 생기는 가상의 면, 가상의 면이 바로 데이터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는 어, 그냥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면이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공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a b 로 하느냐 b a 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거는이제제쳐 두고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함 a 로부터 25만큼 떨어져 있고 데이터함 b 로부터 25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진위치 진위치 에서부터 어 지름 직경 1, 반지름 0.5 가상의 여기 원 있죠. 요 원이 요원 바로 공차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은 요 하늘색 요원 안에 이 구멍 지름 8에서부터 11짜리의 구멍의 중심점이 요 가상의 요원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홀의 사이즈 점은 얼마죠? 당연히 10이죠. 홀의 사이즈 공차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홀의 크기는 지름 9에서부터 지름 11짜리 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홀의 위치 정보는 얼마입니까? 지름 왼쪽에서부터 25, 밑면에서부터 25. 그러니까 진위치, 진위치에서부터 얼마요? 반경 1 안에 공, 이 홀의 위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중심의 위치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똑같이 카티아에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적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실효치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복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new, 파트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gdn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기아공차라고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요.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추가하고요. 포인트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Z축 클릭 하셔가지고, 요거, 따로락. 아이고, 살짝만 또 움직일까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자, 요거 누르셔가지고, add, XY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죠. 자, 여기서, 에디트에 들어오시면, 뭐가 있나요? 예. 살짝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찍고, 다시 한번 찍어보죠. 면은 맞는데, 그래서 어, 에이트 하신 다음에, 여기가 로테이트죠? 그니까, 러 Z축을 기반으로 해서 90도씩 움직일 거니까, 90한 다음에, 띵, 띵, 띵, 예. 하고, 그럼 딱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신 다음에, 현재 평면을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모디파이.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GS 하나 만들죠. GS는 GDNT라고 하겠습니다. 어, 기아공차 하고요 똑같이 예 찍고 자식으로, 아니요. 자식으로, 만, 아니요 누르면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만들겠다는 얘기아니고요 자,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 찍고요 자, 리절트 u l t u 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맥시멈 i m 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자, v i r t 어, 컨디션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파라미터 또 선호하죠. 자, 첫 번째는 인테리 타입으로 해서 포인트 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자, 20개 하죠. 자, 그 다음에 랭스 타입으로요. 그냥 복제 했을 걸 그랬나요? 다이아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10mm. 자, 오케이 하고요. 변수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제 또 패턴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거 누르시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선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add 한 다음에요. my point list라고 엔터. my circle 아, 리스트라고 엔터 그 다음에 변수 선화죠 let k integer let count integer 자그 다음에 let 예약어 입니다 이거는 my point 자 p o 포인트 타입으로 하고요 my circle 자 circle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어, 변수를 좀두 개를 좀 다르게 선을 해보죠. 자, 그래서요,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뭐 그림판 생각해 볼까요? 그림판, 그림판 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원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어, 여기 X 좌표가 있고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점의 위치 정보 있죠 요점 점은 요 어떻게 되있습니까 요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어, 그러면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x 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y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좌표, y 좌표. 그렇죠? 어 조금 복잡하게 가는데요. 너무 복잡해 가나요? 그렇죠? 그럼 요 각도가 있겠죠. 각도, 각도. 이 각도에 대해서 어 결국은 이걸 각도를 하겠습니다. A라고 하죠. 각도 A.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그렇죠? 빗면분의 X가 되겠죠? 빗면분의 X잖아요. 빗면분의 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값은 어떻게 됩니까? X 나누기 빗면이 되잖아요. 빗면 미리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a 곱하기 빗면이 되겠죠. 빗면, 빗면. 그럼 y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a는 y 되겠죠. 어, y 나누기 빗면 될 거고, 결국은 y 값은 어, 사인 a 곱하기 빗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르시면 감이 없어요. 자, 답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있네, 있네. 이거 가지고요. 빨간색으로. 네,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빈면이 되는 거죠, 여기. 요 길이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 난수로 구할 겁니다. 알죠? 그렇죠? 자, 난수로 구할까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되네. 코사인, 사인은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빗면 분의 x, 빗면 분의 x가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랑 선 코사인 a 곱하기 빗면 하시면 되는 거고. 사인 a랑 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빗면 분의 y가 되는 거죠. 결국은 y 값선 코사인 a 곱하기 빗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도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임의의 각도를 우리가 뽑아 낼 거에요 그렇게 뽑아 낸 각도 값을 담을 변수를 지금 만드는 것 뿐입니다 degree 하고 real 예, 값으로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let random 이번에는 그 지름 있죠 diameter real을 예, 하겠습니다 그럼면 랜덤 디그리라는 것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이 각도 값을 말하는 거예요 각도 값. 그죠 그리고 랜덤 다이아미터라는 것은 이 지름을 말하는 거야, 지름. 지름의 2분의 1 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래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 또 변수를 하나 써놔야겠네요. 자, 포인트, 언더바 엑스. 아까 랭스 타입을 했었죠? let point u n d by는 똑 같이 랭스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k는 1부터 가겠습니다. 자, for k는 화 화일 아, 예약예요 k 값은몇 바퀴 돌 거다. 예, 포인트 개수만큼. 포인트 카운트 더블 클릭하고 증가로 요 안에 대 이제 써넣으면 되겠어요. 자, 랜덤 디그리 이는 0도부터 360도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랜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0부터 1사의 이미의 값이죠. 곱하기 360 쓰면 결국 0부터, 0도부터 360도. 의 이미의 실수 값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랜덤, 예, 다이아메터, 지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이아메터, 변수 값선. 우리 측경 1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랜드 쓰면 되죠. 네. 그럼 0부터 1사이 이메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1이냐고요? 여기 지금 공차, 개화공차 값을 직경 1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뭐 있죠? 자, 이제 포인트 x, y를 구하면 되겠죠. 자 포인트 x의 좌표는 코사인 어, 랜덤 디그리 결국은 여기 각도값이 있잖아요 랜덤디그리 예 곱하기 랜덤 더와 다이아미터 이게 뭐죠 빗면이잖아요 빗면 나누기 2 하면 빗면 아까 전에 빗면의 지름은 전체인데 요거를 나누기 2 하면 요거 부터 여기까지 가 빗면의 길이가 되겠죠 네. 얘를 이제 뭐해줘했습니까 길이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 m m 해준 것뿐이에요. 자, 이만큼을 그냥 복사했을까요? 예. 그러면 포인트 y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인 이 되겠죠. 예. 사인 랜덤 디그리 랜덤 타임 다 똑같죠. 예. 이 사인 코사인 함수는 카티아 내부적으로도 제공하는 수학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메스에 들어오시면 사인 코사인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미것도 삼각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얘는 프로그램에 다 제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임의의 포인트 XY 좌표가 구해진 거죠. 그렇죠? 이, 여기서의 좌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의, 어, 지름 일자리 안에 임의 위치에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찍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자 이번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이제 포인트를 요건 포인트 좌표일 뿐이지 실제 포인트가 찍힌 건 아니죠. 그래서 포인트를 찍도록 카티한테 알려줘야겠습니다. 자 mypoint하고 create or modify data 이라는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자 포인트 타입을 만들겠다. 그렇게 만든 포인트는 여기리 e 트 포인트 요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요 리스트가 관리하겠다 더블클릭이요 그 다음에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줘야겠죠 자 마이포인트는 이제 이제 포인트 함수를 포인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x 좌표는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 위에 요 포인트 x가 가지고 있잖아요 y 좌표는 포인트 y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포인트 언더 바 x 포인트 언더 바 y z 좌표는 없으니까요 0 xy 평면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z 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0 미리 써줘야죠 당연히 자 my point 점 이러면 그렇죠? 뭐 그냥 렇죠뭐그 한글로 써볼까요 point u n d e 이렇게 쓰고 더하기 two string 자, count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생성된 my point 점 컬러는요 자블루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 작업은 끝났고요. 이번에 뭐 하겠습니까? 그 이게 이제 공차 역 안에 찍히는 점이고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야겠죠. 원은 지름 8에서 지름 11짜리 원이 되겠습니다. 아 참, 지름 9에서부터 지름 11짜리 왜? 이 구멍에 사이즈 정보가 얼마입니까? 사이즈 정보는 1 0이고 그렇죠? 사이즈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지름 9에서 지름 11짜리, 오늘 그리는 작업을 또 해줘야겠죠. 자, my circle. 서클. circle에다가는 다시 한번 template 함수 create or modify date. 이는 카에서제공해이는 함수입니다. 자, circle 타입을 이제 위한 template 파일이고요.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요리스트고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예, 개수도 일식 증가시켜줘야겠죠. 자, my circle, 생성자 함수 circle, center, radius, radius란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데, 자, 자, 중심점, my point 가지고 있죠. 그리고, xy평면, 더블클릭, 그 다음에, 앞에 거 했던 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지름 1 2이죠 빼기 1mm 하면 이제 9mm 되는 거죠. 더하기 랜덤수 곱하기 2mm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9가 되는 거고 요게 2니까 그렇죠? 0부터 2 사이의 범위값이니까 결국은 9부터 11 사이에 지름값을 가지게 될 거고 반지름을 할 거니까 2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degree, 그 다음에 360 degree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myCircle.name에다가는 이러면, 이번에는, 음, 1이라고 할까요? 1 on the bar. 카티아는 내부적으로 한글 이름 쓸수 있습니다. toString, count plus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m y c i r c l e 의 c o l o r 는 이거 좀 자동화해주는 기능 없나요? 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괄로 닫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훨씬 복잡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렸네요 자 그러면 스케치 한번 작업을 해 줄까요 제스트에서 요 XI 평면에다가요 바꿨죠 판재. 얼마짜리죠? 50, 50짜리 잖아요. 여기 50, 여기 50으로 하겠습니다. 음. 됐죠? 예, 빨리 나오죠 요거는 선토끼를 좀더 하고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물론 위에 갖다 놔서 상관없어요 자식들의 위치를 바꿀 때는 체인지 리워드 칠드 아주 스케치를 위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또 오늘 하나 더 그리죠 공차역이 원형태니까요 여기다 하나 원을 그리시는데 이게 지금 지름이 얼마죠? 1이 되는거죠 이 안에 점이 찍혀야 되는거예요 사실은 한번더 할까요? 예, 하시고요. 얘는, 아까 무슨 색깔 했죠? 녹색이었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녹색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이제 평면을 다 숨기고요. 하이드. 요 안에 이제 실제로 점이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되겠죠. execute. 잘안 보이시나요? execute 하면, 여기 이제 점이 찍히는 거예요. 요 안에. 20개의 점이. 그 20개의 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20개의 원이 그려진 겁니다. 데이터. 자, 점선을 할까요? 여기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들어보죠 xy평면 잡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원이 제일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작은 경우는. 진 위치에 그려지면서 지름이 9짜리가 제일 작은 경우죠. 9. 그렇죠? 아, 9가요 아, 8이죠. 참, 8. 8짜리 제일 작은 경우입니다. 자, 왜 8짜리 가 될까요? 자, 공차라는 개념은 단독 제품에서는 공차량 개념을 쓸 이유가 없고 단독제품에 라 다른 제품하고 결합되는 관계에있으만 공차량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지름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거기다가 구멍에 MMS, MMC 되는거죠. 구멍이 제일 작을 때가 재질이 제일 많이 남은 경우니까요. 그러면 지름 10 빼기 1이니까 지름 9짜리가 바로 뭐가 되는거죠? MMS, MMC. 다시 말하면 최대 질량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지수를 MM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름 10 빼기 1이니까 지름 9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름 9짜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어, 지름 왜 8이에요? 지름 9가 돼야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을 보죠. 자, 지름 9짜리 를 보겠습니다. 지름 9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구자리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요점 있죠? 요 점에서 그려보죠. 그럼 요 점은 여기 4분점에 일치할 겁니다. 자, 일치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점은 원의 중심에요 축에도 일치가 됐네요. 아, 그럼 다시 그려 드릴게요.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은 축에도 일치하고요. 그래도 원점 여기에다가 일치할 겁니다. 옳지. 자 그리고 여기 9짜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지름 9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서 지름 9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 있으면서 어. 축상에 있으면서 지름 9짜리를 한번 그려보죠. 그리고 요 점은 요 원에 여기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름 구자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요 또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경우 구 구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원에 일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려보죠 이축상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원상에 있는 거죠. 일치하죠. 그러면서 지름 9자리 자, 그렇게 그려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이 지금 지름 9자리가 제일 많이 벗어난 케이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진위치. 여기서부터 제일 많이 벗어난 경우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런 케이스죠. 각 4분점에 있을 때가 실제 굿자리가 가장 많이 벗어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진위치에서 이미의 원하고 접선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탄젠트 그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제일 마지막에 생성된 2번 있잖아요. 이원의 직경은 얼마가 될까요? 8이 되는 거죠. 8왜 어, 8이 될까? 9가 아니고 8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원래는 9짜리인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1만큼. 아, 참, 1인가? 0.5인가요? 0.5만큼 치우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 8짜리가 맞습니다. 이 8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9라는 것은 이제 구멍의 최소 사이즈 정보일 뿐이지 그 사이즈 공, 사이즈 공차를 적용한 최소 제일 작은 구멍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구멍이 진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제일 많이 치우쳤을 때 실제로 가공이 보장되는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요 공간이 뭐냐면 버츄얼 컨디션이 됩니다. 버츄얼 컨디션. 아까 그러니까 이 구멍이 그렇죠? 지름 뭐 9짜리던, 지름 11짜리던. 어떤 구멍이 상관없이 그 구멍이 지금 지름구짜리를 가정한 거예요. 지름구짜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상관없이 이공차의 범위 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상관없이 구멍가 혹시 무조건 제거되어야 하는 제거가 보장되는 가상의 영역 그게 바로 버추얼 컨디션, 실효조건이 됩니다. 실효조건 그러니까 구멍을 가공한다 했을 때는 구멍의 사이즈가 가장 작으면서 진위치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경우 그게 바로 그 버추얼 컨디션이 됩니다. 여기로 따지면 요 지름 8자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지름 8자리 이 가상의 공간 있죠? 이 안쪽 공간 이게 바로 버추얼 컨디션 그때의 이 치수를 우리가 버추얼 사이즈 실효치수라고 합니다. 실효치수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축은 이제 MMS, 축이라는 것은 가장 클 때, 맞죠? 그렇죠? 축은 제일 작은 게 l m s 예요 제일 큰게 MMS고, 그렇죠? 재질이 제일 많이 투여되는 경우, 질량이 제일 많이 큰 경우 그게 MMS니까요. 그러니까 축은 직경이 가장 클 때가 MMS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걸 축이라고 생각한다그러면실료치수는 MMS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어, 1에서1 10, 9에서 11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11이 축인 경우는 에 mms가 되니까, 11 더하기 1에서 12가 바로 실료치수가 되는 거고, 구멍 같은 경우에는 주위 재질이 제일 많이 남을 때는 구멍이 제일 작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mms가 9인 경우죠. 9 빼기 개화공차1 하니까, 결국은 8이 되는 겁니다. 계산식으로 하면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도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야, 시료치수가 얼마가 되고, 실료 컨디션, 시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실효치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10 빼기 1, 다시 말하면 구멍이 제일 작을 때10 빼기 1 하면 9가 되죠. 9에서 1을 다시 빼주면 됩니다. 결국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축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0 더하기 1, 11이죠. 1 1에다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위치공차에서 실효치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나요?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이, 원래 그 지름 9짜리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잖아요. 치우쳤을 때, 그렇죠? 실제로,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장, 지금 제일 많이 치우쳐 있는 경우를 살펴봤, 봤고, 거기에 따라서 안쪽에 접선을 구해봤더니만, 그 직경이 지름 8이 나오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바로 시려치수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공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뚫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공되는 영역, 무조건 뚫리는 영역. 그렇죠 음. 그럼 축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으로 보면. 이건 구멍이잖아요. 그럼 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 빨리 나오세요. 이 부분은 하이드 하고요. 그럼 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이라고 가정하여서, xy 평면에다가. 자, 그랬는데, 축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축이 얼마죠? 11이잖아요. 아, 9에서 1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쪽에 있을 때, 그러면 11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11, 1 2이면서 얘가 이 공차역의 14분면 점에 붙는 경우, 요 점에 붙어 있는 경우 가정하고요. 또 여기에 있으면서 요 원에 요요점 요, 있죠? 뭐 44분 중에 하나. 여기 붙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디 붙었죠? 지우고요. 다시 한 번요. 요쯤에 이따로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부터 먼저 줄까요, 그러요 예. 여기를 11. 그리고 요 점은 여기에 일치구소를 주겠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나머지 두개더 먼저 그려보죠. 여기 있고요 점11 일치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쯤에 붙어 있고요 11 하고요 요점은 여기 붙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일치가 아니죠. 되돌리고요. 동심이 아니라고 해야죠. 자, 요렇게. 지금 제일 지름이 11이면서 극단적으로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진위체에서부터 원을 그렸을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이랑 접선을 한번 어, 탄젠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원의 직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요? 12가 됩니다. 12가 돼요. 어, 왜 12가 될까? 왜 12가 되죠? 아, 그렇잖아요. 11에서 원래 11짜리가 진위치에서 11이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잖아요. 치우쳐 있는 경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축일 때는 MMS 다기 기하공차에서 11일짜리가 가장 큰 구멍인데 가장 큰 축인데, 거기다가 벗어난 정도, 기하공차 벗어난 정도까지 더, 더해 해주면 이제 1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치수랑선 반드시 축일 때는 제일 큰 쪽을 보는 거고, 구멍일 때는 제일 작은 쪽을 보는 거예요. 아시죠? 자, 결국은 축일 때는 최대 치수가 치료치수가 되는 거고, 구멍일 때는 최소치수가 실료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일때는 mms 더하기 기하공차 해서 축이 가장 뚱뚱하면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경우 구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날씬하면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경우 그게 바로 실료치수 다시 말하면 다른 품하고 조립할 때 실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고요자 그러면 자, 이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요 색깔을 좀 바꾸고요. 아, 창을. 요거는 좀 닫고요. 창을 제가 두 쪽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티칼로 서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쇼할까요? 예. 주황색. 얘는.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스케치 들어가서요 실효치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 요거니까요 하나 둘 보조선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11자리만 남겨놓고요 아, 제일 바깥쪽에 있죠? 하나, 둘, 세 개. 아이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얘 예, 보조선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아, 이게 다른 스케치에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스케치 4번에 들어왔어도 똑같이. 헷갈리니까요.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자, 보이소나 바꾸죠 빨리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다시 한번 보이죠 그럼 요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근데 이제 요쪽으로 한번 보죠 요쪽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얘를 숨겨놓고요 자그 다음에 조금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자 그러면요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쪽으로 봤을 때 8하고 12짜리 있잖아요 그것만 딱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름 8짜리고요바이 나온 다음에 됐고요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리죠 xy평면에다가요 똑같이 지름 12짜리를 그리겠습니다 이 나고요 자 그리고 크게 하고 버티컬러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그런 하늘색으로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무슨 방식이요? 첫 번째 요 cdnt 방식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두번째 요거는 gdnt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cdnt 방식으로 했더니만 첫번째 방식으로 했더니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버츄얼 사이즈 바깥쪽으로 지금 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안쪽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얘는 공차역 안에 정확하게 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벗어날지 이쪽으로 벗어날지 이쪽으로 벗어날지 이쪽으로 벗어날지, 이쪽으로 벗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쪽이 좀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 원에 접하는 버츄얼 사이즈의 크기는 현재 여기서는 주황색인데 버츄얼 사이즈 의 크기 어떻게 돼 있습니다? 더 작아지겠죠. 결국은 버츄얼 사이즈가 구멍 이걸 구멍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멍은 이 안쪽이 버츄얼 사이즈지 않습니까? 아, 버츄얼 컨디션 이제 버츄얼 시료 시 공간이 되겠죠. 요 시료 공간 시료 조건 버츄얼 컨디션 시료 조건 그때에 따른 치수를 시료 사이즈 버추얼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구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 구멍은 구멍 안쪽이 실제 제거되는 요 안쪽이 버추얼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진위치고요. 여기를 원의 중심점을 하고 여기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버추얼 컨디션 실효 조건 영역이 더 작아지겠죠 구멍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부품하고 조립할 때더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름 12자리 여기에 이제 버철 어, 컨디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 12자리보다 더 벗어난 이 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축 입장에서 본다그러면 축이 더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축을 더 작은 구멍에다 끼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조립이 안 되겠죠.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실제로는 이제 8자리1 2자리의 어떤 시료 접근이 있는데 이렇게 기아공차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기아공차를 생각했을 때 CDNT 방식, 이 방식으로 보면 기아공 구멍으로 본다그러면 실제로 팔보다 더 작은 공간이 실효 조건이 되는 거고 축으로 본다 하면 더큰 부분이 실효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작은 구멍에다가 다른 축을 끼우려면 더 힘들고 이 축을, 그렇죠? 실효 조건을 벗어난 이더큰 축을 작은 구멍에다 끼우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최악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웃음> 뭐,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가공되는 패턴을, 실제 현장에서 가공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가공할 때, 구멍의 위치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나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술집에 가셔가지고 다트 던져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 다트의 형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형 형태보다는 대부분 이제, 동그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궁의 관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란 형태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어난 정도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을 볼까요? 벗어난 정도는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길이가 1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길이가 1인 경우 가상의 원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렇죠? 이 사선거리던 수평거리던 수직거리던 다 1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 여러분이 이 두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셔가지고 아 CD&T GDNT 방식보다는 g d t 가 훨씬 더 공차를 표현하는 데 있어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도면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에 공차역 요 형태가 사각형인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에 공차역의 형태가 지름기 형태다 다시 말하면 실린드 형태다 실린드 리컬하다 라는 표현까지도 공차역 기하공차를 통해서 표현해 주니까 아이 공차역이 요렇게 원 모양이고 그 안에 다시 말해 점이 찍힐 거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음, 원들이 다시 말하면 이 지럼 8에 9에서 1 0자리 원들이 배치될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좀 기아공차를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